면박! 축 진짜 너무 예뻐요. 이 고급스러운 음식이! 네. 청쫄깃쫄깃해 와, 인구님 순화상인데? 진짜 맛있겠다! 이야! 와! 어머, 뭐 중간중간 느끼는 거 봐봐. 끝은 들어가는데? 와. 아니, 여기 고기 먹방이 아닌데. 진짜 얼굴만한게 들어왔어요, 방금. 고기 사야리 20개 추가해주세요. 2kg? 2kg을 한 점수에 다 담으라고? 네, 2kg가 절대 수있 맞아? 어? 비냉 8개 주세요. 와우. 이거 어떻게 다덮실라고 그러니? 아이고, 허리 깜짝 놀라. 호빼기 15초 정도. 아 해결 한번 해보실래요? 컬, 아 시작! 오오오, 빨리 오. 벗어. 오, 갑니다. 거의, 오. 거의 동시야, 거의 동시야. 와! 아, 못 참아.